옛날 아침 돈가스 빵 세븐일레븐 가서 파는데 이게 128엔인데 이거하고 커피 한잔하고 같이 시키면 200엔이더라고 히로시마역 앞에 그 전차들 종점이에요 모든 전차가 한 1번부터 한 9번까지 있나요? 한,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모든 전차가 다 여기 히로시마역에 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전차가 다 히로시마역까지는 와요 종점이에요 히로시마역 앞에는 이런 대부분의 전차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이렇게 크게 있어요 여러 버스들이 다 쓰죠 <웃음> 이 집에 또 왔어요 아 이번에 또 새로운 걸 시켜봤어요 오므라이스하고 한박스 테이크인데 한박스 테이크 추가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천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내를 뭐 한번 볼까. 밥은 이렇게 볶아가지고 양송이, 햄뭐 이런 것들이 있네. 이태리의 영향을 받았나. 어, 냄새도 불향도 좀 살짝 섞여 있고요. 음, 케첩으로 볶은 것 같아요. 옛날 스타일 케첩 볶음밥. 음, 이번에는 한박스 에크 먹을 거. 야 음, 이건 그냥 그러네. 와 여기 유메타운은 그냥 최대 크기네요 오 어, 진짜 크다 구경할 것도 많겠네요 긴 타코에 왔어요 원래 긴 타코는 이거 뭐죠? 타코야끼로 유명한 데거든요 타코야끼 이렇게 근데 타코야끼는 이제 예전에 많이 먹어봤고 저는 이게 먹고 싶었어요 붕어빵 같은 거살짝지근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이거 한입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 크루아상의 겉에 그 뭐야 꿀 바른 느낌 바삭바삭하고 어 맛있는데요 아, 안에 이렇게 파도 들어가 있고요 어 맛있는데 맛있어요 이거 210엔 2,100원 음. 와 여기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3층에 식당과 에서 평점이 높은 탄탄맨 파는 집인데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니까 여기 지금 맨 위에 줄에 곱하기 1, 2, 3, 4 이렇게 있잖아요 4가 매운 게 제일 매운 거래요 저는 일단 2시켰고 그 다음에 계란 하나 반숙된 거 하나 시키기 위해서 여기 50엔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시켰어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삼겹살 덮밥 같은 것도 파는 거 같은데 아, 그거는 나중에 와서 한번 먹으려고 일단 냄새는 너무 좋아요 일단 벽보관은 테이블인데 보면은 물수건 이쁘네요 물 한잔 갖다주고 뭐 이래저래 뭐 뿌려먹는 거 있나보죠 쿠니맥스는 뭐지? 영어로 써있는 건 쿠니맥스라고 써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구글 지도에 사진에 나와있는 것 중에 그냥 그나마 맛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탄탄면인가봐요 여기에 저허연계 계란이고 반숙한 거 그래서 저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제 제가 시킨 게나 왔어요 이건데 뭐 매운 거는 곱하기 2라고 써있는 거 그러니까 4개 중에 살짝 좀덜 매운 거. 그러고저 반숙 계란. 와, 모양 너무 이쁘죠? 이 계란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서 섞어 먹으면 되나봐요. 근데 약간 향이 무슨 허브향 같은 게 나네. 약간 동남아에서 먹는 듯한 느낌도 있고. 계란은 조금 이따가 터트려보고. 일단 면만 좀 국물이 좀 배기한 다음에. 아우, 섞으니까 참기름 냄새하고 깨 냄새가 확 올라오네. 야, 가른 고기 있고 파 있고 아까 전에 무슨 소스 같은 거 있었는데 일단 한 젓갈만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맵네 곱하기 2였는데 어, 저는 매운 거를 잘못 먹어서 뭐랄까 좀 진짜 향신료 냄새도 나면서 매콤하면서 달, 아, 달콤은 아니지만 고소하면서 음, 그런 느낌이 나요 계란 한번 터뜨려 먹어볼까 계란을 터뜨려서 원래 그 라면 끓일 때도 국물 다 빼고 계란 넣어서 먹으면 맛있긴 한데 음 역시 계란은 진리야 담백해요 아직 먹고 있는 중인데 아, 면발은 뭐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탱글탱글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 매운 거의 정도가 제가 이거 곱하기 2시켰잖아요 곱하기 4까지 있는데 곱하기의 매운 정도가 우리 신라면 매운 거에 거의 한, 한 두세 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, 일본 애들도 매운 거잘 먹나 보네 비좀 매워요 여기 지금 그 오픈 시간 보면은 낮, 아 낮에는 점심때는 11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 밤에는 5시부터 9시까지 하네요 구글 지도에서 평점이 하도 높길래 네, 한번 와봤어요 저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3월 10일 아침 11시 30분 비행기인데 지금 시간 9시 2시간 반 전에 출발 지금 히로시마역에서 공항까지 한 45분 걸리니까 9시 45분쯤에 도착하겠네요 그러면 1시간 45분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무튼 히로시마서 아쉽네요 가기 또 마지막 날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또 와야죠 뭐 여기 제일 큰 장점은 코스트코가 진짜 가까이 있다는 라 거죠 선물 드럭스토어든 동키호테든 거기 가기 전에 코스트코 먼저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공항버스 타고 도착을 했어요 와, 45분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50분 걸렸네요 아 히로시마는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1시간 40몇분 정도 남았는데 아, 좀잘 도착하고 아, 한국으로 잘 가야죠 뭐 에어서울 체킨데스크입니다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타려고요 아, 근데 지금 한 1시간 한 15분 남았는데도 사람이 되게 많이 줄을 서있어요 자 이제 히로시마에서 서울로 저 에어서울비행기를 타고 갑니다. 아, 살짝 지연됐어요. 조금 늦게 도착했대요. 아, 아쉽다. 이게 2,000원 어치야.